자, 계속 이어서 다음 아이돌 무대가 이어집니다. 마이네임의 세요 <목다리> 이게 사실 네? 2라운드 때는 여자를 클럽에서 만나는 여자. 3라운드 때는 진니 누나와 함께 사랑을 표현했고요 아, 예. 4라운드 때의 주제는 친구입니다 아 네. 친구예요 이제? 여자, 사랑, 친구 이렇게 대박자로 우리 마이네임 세용은 차차차와 오렌지를 어떻게 표현했을지 만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차차 음악으로 오렌지를 표현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쭉 해왔던 것처럼 재밌고 알차고 눈과 귀가 즐거운 무대를 만들어 보도록 또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네세 숨겨왔던 나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